안녕하십니까 노스마운틴 대표 조용국입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 7년 정도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스마운틴의 조용국 대표님 모시고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노스마운틴 대표 조윤국입니다. 네, 오늘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창업에 있어서 투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보통 돈이 많으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투자자들도 사실은 어떤 돈을 운영하느냐. 또는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말씀해 주신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고 올바른 투자 유치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7년부터 정말 많은 이슈를 이끌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투자냐, 투기냐 되게 논란이 많은데요. 뭐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본인들 투자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갑자기 돈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어? 이렇게 투자자로 변신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투자자를 만나기 참 어렵다고 하지만 어,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 신분 상승할 수 있고 그, 그 전에 빚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 투자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나 제가 재밌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투자한 돈들을 망한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실까요? 손실 났을 때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 산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 기관들이라고 하죠. 금융, 금융회사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차이는 무엇일지 그래서 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투자자들의 성격, 종류 투자 방식들을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방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어, 투자 유치에 나서기 전에 이 비트코인 현상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 근데이 사람들이 투자자로 변신하게 하는 거는, 두 번째 시사 하는 거는 어, 우리들의 강력한 어떤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어, 비전, 그런 어떤 제시, 제안 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투자 유치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너무 투자자를 찾는 게 어렵다고 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거꾸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투자자들을 인바이트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익 모델,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아주머니들부터 학생들까지 다 뛰어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강력한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내실을 잘 구축해야 한다라는 게 말씀의 요지입니다아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구축한 기업이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돈 냄새 맡고 찾아가거든요. 아주머니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 IR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결론은 어, 우리 회사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지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이슈도 제가 떠오르거든요. 어, 투자자도 경쟁한다. 뭐 부재로 소자본 창업의 시대라는 말이 붙는 걸로 봐서 투자자들끼리 경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 창업을 하려면 뭐 공장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우리 직원으로 많이 뽑아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때? 공간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 카페에서도 창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아니어도 외주 주면 되고 또 3D 프린터나 뭐 각종 그어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큰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업을 한번 어,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됐고 또 그러다 보, 보니 큰 자본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게 된 그런 주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아주 굉장히 그 어, 자본 사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어, 그런 상대적으로 어, 소자본 창업이 강화되다 보니 예전에는 어, 벤처 캐피탈들, 금융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 20억, 30억 되는 돈들을 주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5억 언더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정부에서도 어, 투자를 활성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계획,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어, 그런 분들한테 투자하는 모험적 자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좋은 기업들 투자하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좋은 기업 투자를 해야 또운용 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한테는 서로 투자하려고 서로 주식을 얻기 위해서 어, 사실은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동기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인데 혹시 이네 명이 지분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명이서 일을 똑같이 하니까 25%씩 이렇게 나눠 갔는데 사실은 이게 어, 어떻게 나눠 가느냐 보다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면 어. 네 명이 25%씩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표이사를 맡은 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정당한가를 한번, 왜냐면 하 이분은 투자계약서에도 사인하셔야 되고, 뭐, 은행에 신용대출이든 뭐, 사인하셔야 되고, 사인할 게, 사인하고 책임져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네 분이, 25%씩 도원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자라고 하지만 중간에 한 분이, 어, 구글에 입사할 수도 있고 또한 분은 호주로 결혼해서 이민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주식을 그냥 들고 나가버리면, 어,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50%를 가지고서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속 주식을 팔아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은 어, 경영을 하시는 두 분이 51%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향후에 이분들이 이네명 중에 어,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회사에 놓고 간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파, 팔고 간다. 어, 아니면 은 이거를 그한 어, 사람한테 몰아주고 나중에 엑시트 했을 때 똑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런 어떤 그 대표이사의 강력한 어떤 그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어 공동 창업자들끼리 계약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분이 흩어져 있고 또 끝까지 못 가는데 우리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어 조금만 지분 투자해도 기존에 경영하시는 분들의 지분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걸 주주간 계약서를 맺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분을 분배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대표님 제가 요즘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창업 초기에 꼭 엔젤 투자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VC에 투자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창업 멤버가 또네명이다 보니까 엔젤 투자를 받으면 의견 충돌 같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너무 좋죠. 엔젤 투자자들보다 기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크고 또 그런 어떤 조직적인 서포트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어, 그러나 그, 그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심사 기준이나 투자 방식이 초기 스타트업들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어, 프로토타입이 나왔거나 아니면 샘플이 나왔거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생겼거나 이런 단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 그래서 버텨내서 VC의 투자를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면 당연히 VC 투자를 받는 게좀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할수 있으면 왜 투자를 받아? 투자 받을 필요가 없지. 근데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어, 좋은 돈을 받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엔젤 투자자들이 개인이어서 좋은 점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팀을 구성한다.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어, 협력해주는 그런 개인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고문, 자문, 협력사 또는 엔젤 투자자 이렇게, 어, 엔젤 투자자들을 일단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런, 어, 그런 측면에서 엔젤 투자를 받고 VC로 가는 경우가 좀 대다수이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좋은 엔젤 투자자들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또 VC들이 좋은 신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위 사람들도 투자하지 않는데 어 객관적이고 제 3자적인 VC들이 투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그것도 또 상대적이긴 한데 일단은 VC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어, 바로 가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 봅니다. 네. 그럼 혹시 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보고 투자를 해줄만한 잠재적인 투자자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 일단은. 민간 투자자들은 어, 왜 투자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금 더, 더 투자 수익이 높은 부분에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 정말 사업 초기 단계,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서만 있는 그런 단계에 투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조차도 요즘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전문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최초의 투자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투자자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초기 투자 아이디어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게 해주는 어떤 정부 지원금도 또 지원제도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어,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정부와, 정부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군요. 저는 투자라고 해서 투자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아라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 같은 부분들도 많이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라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제법 아는 언니 검색하셔서 그 안에 경영 솔루션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 안에 노스마운틴 저희 어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어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좋은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